쭈리야 이거 먹어도 되는거야 너 이거 사냥 오감은이 아, 아이 자 과연 놀이의 선택은 알겠습니다. 금 지금, 지금, 지로하이지지어 먹어. 음, 나 잡혔어 어 근데 아주 평온하게 먹고 있습니다 <웃음> 안에서 냠냠냠냠냠냠 먹고 있습니다